피스 피스 오징어 여 어, 아, 아! 어, 아! 어+ 어+ 어+ 어+ 어디 저기 어디 있니? 어디 있니?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저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떻게저저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저 어+ 저 어+ 저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제현했다고 합니다 너무 궁금한데요 자 보시면 혼자 플레이하는 거 둘이 플레이하는 거 셋이 플레이하는 거 넷이 플레이하는 건데 호봉이는 일단 겁이 없으니까 혼자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게요 어? 뭐야? 아유 깜짝이야 아이 그림이죠? 아이 깜짝 놀랐잖아 자 일단은 방태주 게임 같은 거니까 뭐 문을 열어야 되나? 어 이쪽 이쪽 문을 나는 건가 보다 F 어? 차단됨 F 당김 아 열쇠가 필요한가 보다 열쇠 어? 이건 뭐죠? 1, 2, 4, 5 뭐지? 열쇠를 찾아야 되는데 어? 문열렸어요오 일로 들어가는가봐요 어! 여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오! 선물 가게 열쇠! 자 열쇠 획득했어요 여긴가? 기 오! 문열려요오여기 위로 올라가는 건가봐요 이렇게 1 2 8 무언가를 찾으세요 1 2 8 무언가? 뭐 도구 얘기하는 건가 도구? 아 이건가 이거 이거? 어 이거 안 눌러지고. 뭐지? 뭘 찾으라는? 어오스지렛대오아 이런 식이구나. 오 깜짝이야. <웃음> 오 열렸어요 여러분. 아아쉽네배 백업 탈인거가지고 진짜. 아 어. 어. 깜짝 놀랐어요. 어 여기 있어요. 아5497아 아, 아까 그그 번호키 그 여기구나 알았습니다 아 여기 시으로 여기 눌르라 <웃음> 아배거 아니네요 자 눌러볼게요 549 9뭐 뭐야 잠깐만요 5498 5496아뭐야아 아, 잠깐만 죄송합니다 뭐였지? 아5497아 아, 진짜 커버기 머리 좋은데 왜 그러지 5497 <웃음> 진짜. 아, 요걸 편집해주세요. 5, 4, 9, 7! 그렇죠? 오, 여기는 무슨 CCTV 어, 보안장소 같은데요. 이거 뭐야? 파란팔이 뭐야? Q를 눌러 파란팔을 연장하세요. 다시 누르면 팔이 취소됩니다. 파란팔? 와! 뭐, 뭐, 뭐야? 뭐야? 잠깐만. 아! 아, 여러분. 요거죠, 요거. 이거. 오, 신기해, 신기해. 기억하기는 인형, 인, 인, 인형, 인형이구나. 아 인형이구나 아안 움직이네 아 깜짝 놀랐네 코를 코를 어디로 가라는 얘기지? 어 잠깐 요건가? 오! 뭐야 뭐야 너무 어둡잖아 잠깐만 이거 하나만 살게요 여러분 오케이 됐다 자자 자, 이제 불이 꺼졌으니까 어디로 나가야 되지? 잠김 잠겼다면 뭐 열쇠 같은 걸 찾으라는 건가? 와손전등없었으면 뭐. 어쩔티비 TV. 어 잠깐만 열쇠를 옷수 찾으란 얘기야 야호기형이야 열쇠 어딨니? 열쇠.. 어! 잠깐만 여러분 저거! 이, 이 열쇠 아닌가요? 그쵸? 아. <웃음> 아 진짜 이 게임 진짜 갓게임이네요 <웃음> 그럼 이걸 가지고 이걸 여는 거겠죠? 그렇지! 이것도 열고 어잠깐 이건 또 뭐야? 색상 맞추기 색상을 맞춰? 오, 빨간색, 빨간색 있고. 아, 요걸 뭐 맞추란 얘기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건가? 이게 어, 뭐, 뭔 소리야? 아! 전력 공급하고 막 그런 거 같은데, 이거 다 하니까. 아, 불 들어오고. 불 꺼지고. 불, 더. 아, 이거구나. 아, 이렇게 해서 색상을 맞춰라? 이렇게. 어, 켜져 있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콘센트에다가 꽂고, 맞추고. 꽂고, 켜혀주고이히가 이렇게, 됐다, 됐, 다 켜졌다. 이렇게, 됐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나가야, 나가야겠죠? 나가야겠죠? 나가야, 어디갔죠? 어디죠어 어, 잠깐만! 얘, 어디갔어요? 잠깐만, 얘, 아까 분명히 있지 않았나요? 나중에는 뭐 쫓아오는 건가, 나? 아, 잠깐만, 다시 한번 들어가, 보다 올게요 아, 이거 너무 허, 너무 헤매는데? 빨간 손은 어디있니? 아! 아! 아! 아! 아! 에에 에에. 에. 저, 뭐지? 허기, 여긴데? 그만. 어, 도망간 거, 일로 도망간 거야? 어, 나올 것 같은데. 무서운데, 이거, 어떡하죠 어, 하나님, 아버지, 무척님 자, 문, 문냄니다 넌! 야! 어, 어디 갔지? 어. 아, 씨, 깜짝이 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어, 급작이야 그만 좀 해. 뭐그 앞에 뭐지나간데 그만. 진짜 이 게임 너무 무서워 여러분 어.. 잠깐 잠깐 이거 뭐하는 데요 이건 또? 이건 뭐야 뭘 배치라는 얘기 같은데? 뭘 배치라는 거지 이거? 뭐야 이거 불빛이네 이거 어! 어 뭐.. 주황색 배터리 뭐.. 뭐어대요이걸 모으는 건가? 어? 아아.. 그치 됐다 자 이렇게 배치하라는 거군요 이렇게 배치.. 어! 뭐야 뭐야 뭐야 뭐! 저거 뭐야! 어! 어 빨간 소다 아 잠깐만 잠깐만 파란 현 그렇지 빨간 현아 이제 알겠네요 오오오 어, 문이 어, 어, 어. 열립니다 왠지 들어가고 싶지 않지만 다음 판을 위해서 문 닫히고 그러는 거 아니지 이거 이거 뭐오 어, 어,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어아 어. 어, 이거 아까 그 색깔 맞추기 같은 거 같은데 전원 공급 이렇게 하고 그렇지 불 켜지고 아 여기다가 손을 대라는 건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오, 뭐야, 뭐야, 뭐야, 허기,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아, 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야 뭐야, 뭐야, 예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 그렇지! 아 이런건 <웃음> 초등학교 1학년도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런 문제일 것같지자 전원 공급했고요 아파라블 어, 하나 들어왔어요! 바로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전원 넣고 가냐? 됐다! 됐다! 아까 분명히 빛에서뭐 인형을 놓으라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아여기있네요 오뭐 나왔어 택배 나왔어 택배 놀래진 다 오케이 오케이 주세요 장난감 야 장난감 어디가 어디가 오, 오, 오 뭐야 뭐야, 뭐야. 오이러분 나왔어요 인형 나왔어 인형 인형 인형 나왔다 그치 그지 이건가? 아 친구 아이 인형을 놓는 거구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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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어가아아오 저기 앞에 있어 페들어가 여러분 어어꾹이나야 지금 달려 달려 자, 아네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로 아, 아 어떡해 주차하고 있어 저, 저 어떡해 지금 저아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어디로 가야지 어이로아아지아이로 아, 가자 아아아 츄츄 계속 츄츄으로 가냐 하하하 나무다 무서무서무 무서워 어떻게 해야 달려 타이어+ 타이어+ 타이어+ 타이어라+ 타이어라+ 타이어라+ 타이어라+ 타이어라+ 타이어라+ 타이어라+ 타이어라+ 타이어라+ 타이어타이어타이어타이어타이어타이어타이어타이어타이어타이어타이어타이어타이어저타이어타어어어어어타어어타어타이어타이어 으악! 오기여기!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어? 오오! 소소소 소! 오지마! 제발제발제발제발제발! 아아아아아문 두드리지마! 어? 여러분! 어, 물이 열렸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거죠 지금 이게? 어? 아 너무 어둡고 너무 무서워요아 너무 끔찍해! 뭐지 여러분 이게 허기허기 어디허기호기 허기. 어? 뭐야 이거 뭐? 아왜왜 어두워졌지? 끝! 지금은 챕터2의 게임처럼 뭐예요 이제 끝난거예요? 아 끝난거예요? 와 근데 제가 예전에 이런 게임을 좀 많이 좋아하잖아요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쫓아오고 이런 거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제 자랑은 아니지만 참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별로 무섭지도 않고 저 바지에 오줌 안 샀답니다 <웃음> 지금까지 커벙이었습니다 빠이빠이